쏘아,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또 제가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바로 새어사 3기 모집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새어사 3기 모집 공지는 이미 올렸었는데 아마 이전부터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신청해주신 분들도 있고 또 새롭게 새어사를 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전과 같이 모집 영상을 통해서 새어사 3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어사는매 기수마다 발전해 나가려고 후기를 받고 있어요. 1기와는 또 발전된 2기가 있었고 2기보다 조금 더 발전된 3기를 들고 왔는데 먼저 뭐가 달라졌는지 말씀해 드리면 2기 때 새롭게 만든 것중 하나가 목표 공유하는 카톡방이었어요 정해진 목표를 매일매일 실천해 나가면서 인증 사진을 올리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후기 중에 하나가 자발적으로 목표를 인증하고 또 매주 제가 사진을 정리해서 주는 것도 되게 뿌듯한 건 맞지만 약간 동기부여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표 공유를 하는 것도 일주일에 몇번 이상 꼭 정해서 실천하는 사진들을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2기와는 다른 3기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새화사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이제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화사 3기를 망설이고 계신다거나 새롭게 하실 분들은 이제부터 주목해주세요. 모집기간은 4월 20일 화요일부터 이번주 29일 목요일까지 입니다. 운영기간은 5월 3일 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이고요 4월 30일 금요일에는 온라인 줌 미팅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상 인증에 관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타고 오시거나 제 유튜브 커뮤니티 링크를 달아 뒀으니깐요 그거 타고 오시면 조금 더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2기와는 달라진 3기 바로 이 목표 공유방 인데요 목표 공유방은 자율 참여 예요 대신 지난번에 2기 때는 정말 그야말로 자율 참여 고 제가 사진 정리해서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보여 드리는 것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벌칙을 부여해서 목표 공유방에 계신 분들끼리 벌칙금을 모아서 성공하신 분들께 매주 n분의 1로 정산하는 그런 조금 짜릿한 <웃음> 방식을 도입해봤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 카드 뉴스로도 홍보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회사 다닐 때 공허했던 이유? 퇴근하고 공허해서 잦은 약속을 잡고 자주 술도 마시고 몸과 마음은 지금보다 피곤하지 않은데 왜 그때는 그렇게 시간을 꼼꼼하게 못 써서 안달이 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했을 때그 퇴근 후의 공허함은 제게 주어진 시간을 제가 주체적으로 쓴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뒀기 때문에 그러한 공허함이 생겼고 이 공허함을 꼼꼼히 채우려다 보니까 잦은 약속을 하고 또다시 돌아오는 공허함으로 뭔가 악의 순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여사를 하면서 아침에 한두 시간이더라도 제가 저를 위한 시간을 쓰고 제 발전을 위한 시간을 쓰니까 어찌 보면 조금 투자하는 건데도 돌아오는 성취감과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세여사는 꼭 해야만 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세여사 3기를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꽉찬 5월을 저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세여사 삼기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튀어서 삼기로. 조만간 만나요. 안녕.